안녕하세요 제주총각입니다 오늘은 세 가지 쓸만한 제품을 만 원도 안 되는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함께 살펴보시죠 이세 가지는 제가 이번에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매한 제품입니다 구매 가격은 놀랍게도 9,000원이 조금 안되는데요 뭔가 굉장히 유용한 제품은 아니지만 나름 아주 쓸만합니다 이 제품 외에도 다양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이 많은 상품 중세가지를 선택해서 결제하면 개별가 2,400원 정도의 무료배송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애초에 2,000원짜리 제품을 가격을 올려서 판매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제품 가격이 대략 8,000원에서 만원 정도 되고 2,000원대로 구매할 수 없는 제품들이 대부분입니다 제가 구매한 제품을 하나씩 살펴보면 이건 자세를 잡아주는 밴드인데요 2,000원도 안 되는 느낌입니다 선택을 잘못한 거죠 그렇지만 착용을 하면 이렇게 자세를 잡아주기는 합니다 어깨가 쫙 펴지는데요. 어쨌든 사용 가능한 수준입니다. 이 제품은 휴대용 저울입니다. 낚시를 다니면서 오징어를 잡으면 무게를 재려고 구매했는데요. 국내 사이트에서는 이 제품을 만원 정도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. 제품 하단에 보면 작은 후크가 달려있는데요. 여기에 물건을 걸어서 무게를 측정하는 방식입니다. 이 제품은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마지막 제품은 전자노트인데요 이건 완전 개이득이라고할수 있죠 장난감 같은 느낌이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작동은 아주 잘 됩니다 이 제품은 그림판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메시지 보드로도 사용할 수 있는데요 버튼 하나만 누르면 아주 간편하게 내용을 지울 수 있고 메시지를 적을 경우 지워지지 않게 할 수도 있습니다 아주 쓸만하죠 세 가지를 구매해도 만원이 안되니까 필요한 제품을 선택해서 구매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구매 링크는 아래에 있는 글에서 확인하세요 끝